남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마찬가지 뭐 사실 수준구 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대도로변으로 보게 되면 금액대는 매물대가 나오는게 73억 마찬가지 대도로변 위주죠 뭐 73억 그리고 34억 그리고 넓은 2차선 4차선 도를 로 보게 되면 34 아마 수승구 보다는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뭐 그렇게 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기본적으로 뭐 40억, 50억, 60억까지 대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가격대는 거의 차이는 조금 있어도 형성은 그렇게 된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공구 자체의 동네가 작기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남구 쪽에는 재개발로 보상금도 많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는 거의 없었고, 그나마 이쪽에서 23억짜리가 거래가 하나 된 것이 있네요. 광부지가커서인지 몰라도 평당 금액은 약 2,400만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마찬가지 재개발 투자를 보고 사지 않았나.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면 평균적으로 인축 건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남구도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것들 보면, 거의 뭐 20억 18억 20매득 30매득 일어나오는 것들 보면 신축 건물이죠 아무리 그래봐야 이면도로에 20억 30억대 건물들은 조금 투자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왜 대체할 수 있는 매물들은 대로변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찬가지 여기도 뭐 확인을 해보면 신축 건물로 지어진 마건 물입니다 1층 2층 34층 아마 2차선 뭐 도로변을 접하고 있고, 부지가 어느 정도 좀 넓은 편인 것 같은데요. 땅 모양은 못생겼지만, 아 파트 대단지 근너편에 있다는 그 이점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돼 보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까지 접하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장점을 얘기한다면 횡단보도그 다음에 2차선 도로변이죠. 소위 말에서 대도로변은 아니라도, 그리고 아파트까지. 충분히 남구 쪽에서는 뭐 이정도 매물로서 이 가격이 또 거래가 되고 있다니까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이거보다 못한 매물들도 거래가 기준적으로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눈에 좋으면 넘눈에도 좋다 근데 내 눈에 좋지 못한 것도 넘눈에 좋게 보일 수 있다 그런 기준은 자기 기준점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다 틀리고요 실제 매매된 금액을 보면 아마 남구 쪽에는 평당 500만원대 8m 기준이죠. 8m 기준에 700만원 뭐 거래가 되었고요 뭐 속집 지 500만원. 여기도 속집. 혹시 속집이 이렇게 거래가 되었네요 어허 뭐제 눈에 안좋아 붙일지 몰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좋아져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탓하고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 넓은 도로에 평당 1,400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건물인지 한번 볼게요. 뭐, 오래된 건물로 사실 뭐, 적어도 양방향 도로가 있고, 오늘을 접하고 있는 건물이지만은 예전에 오래된 건물인데 평당 1,400. 장기적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뭐 철거를 해서 새로 건물을 지어도 될것 같고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매물들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40 평당가로 따져보면 은정구 보다 남구 쪽에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더 좋은 매물을 구입할 수 있다 뭐 그래 얘기할 수도 있죠 어 여기 8m 기준 여기 8m 에는 8m 리고속집 인데 600만원 선 거래가 되었고요 찬가지 예전에 1월 달 위주로 거의 2월 달 위주로 거래된 거 외에는 4월, 5월 달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애플대기 토지, 장가지고요 필요해서 샀을 것이고, 재개발 보상금으로 나갔는데 그 2월 달, 6월 달에 하나 거래되는 게 평당 3천만원. 아, 엄청난 금액으로 거래가 하나가 되었네요. 일단은 평수도 약 100평 가까이 되고요. 실제 보시게 되면 오래된 건물인데, 천만원 야 이거 뭐 철거해서 새로 지었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만은보통2400 에서 중반 정도는 신축 건물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2900에 거래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매물이 아니라 재개발 보상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대구에 재개발 전체적으로 아 외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역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 보상이 아니면 이 정도 거래를 한다는 건 사실 좀 드문 일이고요.바보 아닌 이상 이돈 주고 사지를 않죠.어떤 뭐 경우는 그나마 뭐 깔끔하게 새로 지었는 웃는 건물 전편에도 짓고 있고요.물론 2월달이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챙겨 보게 되면 은 실질적으로 어, 오래된 주택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뭐, 새로 건물을 짓지 않았는 입장에서 6m 정도 도는 도로에 이 건물이 팔렸다. 이건 제가 봤을 때신축 건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팔렸는 게 실거래가에 통계락 하는 게 나오죠. 저도 마찬가지, 팔리고 안 팔리고, 건물을 새로 짓고 안 짓고, 확인을 전체적으로 항상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건물들이 팔렸는 거래의 실제 금액은 순축으로 24,500만원 정도 구축으로는 어 속집은 뭐 천만원 이하로 아니면 8m 에서는 천만원 중반 정도까지 뭐 거래가 되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상권을 주고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현재 보다시피 2월 달 3월 달을 제외하고 5월 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하나가 거래가 되는 거고요 여기 6m 정도 6m 정도 돼 보이는 건물로 뭐 리모델링을 했거나 신축으로 지은는 건물. 이런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그나마 천만원 이하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2월 달 대부분 5월 달에 또 하나 거래가 되었는 걸 보게 되면, 어, 이는 뭐죠? 평당 5,890만원, 이가 아, 589만원, 589만원이라도 이거 뭐,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가 되었고요. 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이번 뭐자 오십 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지백삼편에 실제 이런건 재개발 말고는 마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남구든 수성구든 달수구에 우리가 어 동상향 얘기를 했었지만 그 종상향 얘기뭐 누구 얘기하지만 그거 바라보고 지금 구입을 해서는 되지가 않다 그리고 남구 쪽에도 그나마 수성구와 남구 쪽에 오래된 원룸 건물 아니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구 쪽에 생각 외로 거래가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안팔레트 에서 내려오는 길이 지 싶은데 오래 되는 금액은 평당 2300만원 신축 이지 않을까 싶은데 마찬가지 신축으로 이차선 도로 아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 2,300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수중구 같은 경우는 신축은 808m, 6m도 2,400까지는 2400,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 8m, 6m에 1,200에서 1,500 정도 선이면 은 차라리 수중구보다는 난구 쪽이 낫다. 하지만 실제 보시는 바와처럼 앞산, 어 발레트 위주의 주택 상가보다는 차라리 대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역세권이라 하는 곳 그쪽에 인접하게 있는 것들이 월등하게 매물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구입을 하고 안하고 가 억수로 또 중요한 시기죠 지금은 싸고 좋은게 없습니다 오고 좋은게 없다 보니까 그나마 위치라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나마 가격이라도 선택을 잘 해야 된다 물론 투자를 하고 단타 투자를 해서 사고 팔고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지금 그나마 여기 거래가 됐는 걸 보게 되면 2200까지 또 거래가 되었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은, 어, 리모델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했거나 새로 지었거나 이것도 생각외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상권이 거래 그래 못하지는 않고요. 현재 마주변에도 또 짓는 걸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로드뷰가 뭐 현실적으로 6월달을 내다보는게 아니라 뭐 기존에 작년 거를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다 건물을 지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실거래 자체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아직 팔리고 팔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실제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이 용도에 맞게끔 구입을 뭐 짓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땅을 구입을 해서 건축을 하려는 분들 개인이 주택을 구입해서 다시 되팔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양하게 지금 투자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난구도 지금 보면 2월달, 3월달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5월달에는 거래가 없었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나마 지금 상가로 해서 거래된 게 1300만원, 1000만원.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는 좀 저렴하죠. 그리고 대도로변에와 마찬가지 역세권 인접하게 있는 곳에서는 1월달 거래가 되었고요그 4월달 5월달은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좀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2 3월달 위주로 거래가된 거에는 없었고 여기 마찬가지 지금 재 개발 마찬가지 대명 오동쪽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되었는 것이 2000 이게 거래가 되었는 모양이네요 평당 2500에 거래가 되었는데 신축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구나 신축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물을 봤을 때. 아무튼 남구도 평당 거래 금액이 지금 2580만에 면약 27억입니다. 27억. 27억에 원룸이 팔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실제 이게 오리지널 상가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대도로변에 바로 뒷블럭이 아니라 아니고 뒷블럭 두번째 블럭인데 대학교가 있고 상권이 이쪽이 형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구 입을 했고 이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것 같고요 2월달 3월달 거래가 되었고 6월달 거래가 되었다면 여기 마찬가지 18억 이것자로 생긴 모양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과연 예전에 오래된 건물이네요 오래된 건물인데 사실 매매 총금액은 18억 이지만 이걸 짝에서 어느정도 평소도 61평 이니까 사실 건축을 해서는 그게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평당 2900 적은 금액이 아니죠 재개발 투자를 목적으로 아니면은 뭐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면 좀 많이 올 시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제 눈에, 뭐, 나쁘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뭐, 눈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이런 것들도 거래가 되네요. 물론, 앞집에서 사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살실까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2월달이고, 4월달. 한 가지, 거래된 금액은 대도로변에서, 뭐, 뒷블록으로 겉도가는 도로에, 마구주택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음. 오래된 택입니다 노트비가 맞지 싶은데 오래된 주택 어느 편인가요 아 이거 물인 것 같네요 아 여기도 거의 사람에 다 3회다. 그런데 사람에 다해서 두번째 글로 입구 쪽이죠 입구 쪽인데 평당 2100만원 오래된 원룸 건물인데 2100만원에 평수가 70평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15억에 그래도 거래가 되었네요 여기 또뭐제 개발을 바라보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앞에까지가 상업적 상업지역, 일부 상업 지역을 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나오는 이런 로드뷰는 100% 도 맞지 가 않습니다 실제 정말 확인을 하려면 굳이 이용 확인을 확인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얘기해 드리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것만 보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8m 1200만원 거래가 되었고요. 1300만원, 대도로변에 1800만원. 대도로변에 물고 있는 게 아닌가요? 뭐 일단은 대도로변에 뭐 안쪽으로 조금 이래 들어가 있는 요 건물이지만, 사실상 따로 보면, 대도로변에 뭐 거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대도로변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면도로를 물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대도로변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 이유는 대도로변에서 바로 볼수 있는 앞에 뭐가 아무것이 없다면 바로 대도로건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똑같이 살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건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상업지역은 아니고 뭐 종상향이 만약에 된다고 해서 이 구역이 들어 간다면 마찬가지 상업적으로 변경될 수 있겠지만 은 그렇게는 보여지지는 않고 지적도 상해 봤을 때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어떤 투자 가치로 구입을 하지 않았나 그거 생각이 됩니다만 용도는 다양하게 필요 용도에 의해서 구 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동향을 봤을 때는 그런 이유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해보고요 5월달 920만원 뭐 5월달 380만원 5월달 1가지 1,300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전반적인 걸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도 평당 금액이 2800만원 이면 뭐 몽땅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26억 26억에 거래가 된건건자의 거래가 되었고 나머지 1월달 2월달 그리고 3월달 거래가 되었고요 5월달 간혹 가다가 뭐 거래가 되어서 3억 정도의 오래된 건물들이 거래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아무래도 대명동은 그리 커지는 않지만 재개발 보상금이 많이 풀렸는 동네입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적은 금액들이 거래가 좀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4월달 5월달에도 보면은 인축 원룸 건물들이 간혹 가다 거래가 되었는거 외에는 거의 3억대 뭐 학대 5 대, 그리곤 고 바다가 10억대가 조금 넘는 것들 거래가 되고 나오고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으로 돈이 풀렸는 거 외에는 아마 크게 많이 거래는 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래가 된 것들은 보면 대부분 위치가 좀 좋거나 아니면 대도로변에 인접하거나 아니 면은 신축 상가 위주로 해서 상권이 형성이 좀돼 있는 곳에 거래가 된거 외에는 사실 뭐 대명동 위주로 봤을 때, 남구 위주로 봤을 때 거래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생각 외의 건물들이 팔리기도 하지만, 은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좀 저렴한 것들이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축의 건물들이 일부 팔렸으며, 만 적어도 위치와 상권 어느 정도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매물들이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상상 외에 택기나 다가구 주택들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항상 뭐 제가 보는 게다 맞지가 않고 제 생각이 다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린 건물들은 또 이유가 있어서 팔렸을 거이고 필요 용도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얼마든지 아 구입을 매매가 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오, 뭐, 제 말이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상상 외의 건물들이 상가 한 번씩 팔리기도 팔립니다. 한 가지 여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1사억의 거래가 되었고요. 사실 따져보면 은이면도로의 2차선 도로에서는 인접하게 되어 있고, 도로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뭐 메인도로, 중앙에 또 위치하고 있는데, 실력의 이면도로는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뭐 2년 도로 라고 하더라도 2차선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그뒷블록의8매다 어떤 뭐 상가의 목적으로 그 용도에서 구입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2월달 2월달 3월달 5월 6월달 4월달 까지도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당구는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위치가 뭐가 수송구보다 조금 작다.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중구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돈이 보상이 많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난구도 그렇게 많은 그래는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구는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예전에도 수중구하고 비교하면 대도로변이라도 30억, 40억짜리의 어떤 그런 대도로변의 상가건물은 거래가 되지 않았고요 아이러니하게 8메달을 접한 신축 건물이든 준신축 건물들이 20억대에 거래가 되었다. 그런 결론은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